근데 왜 이렇게 쪼그매졌지? 저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야! 그래도 어디 약간 기댈 데가 있어야 될 텐데. 어찌구. 가사나 그런 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럼요. 저기요, 저기. 여기? 네. 여기 작업실. 가사. 호야 아워야 샤워 아열심히네 하이 하이 하이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 가겠습니다 어? 음, 어? 음, 고양이 <웃음> 귀엽죠? <웃음> 어머! 어머! <웃음> 개냥이라가지고 어머 너무 귀여워 귀엽죠? 아, 근데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딥샤워라고 그곡 쓰신 분 어, 미도 음. 님이라고 안녕요 이번에 그랩피트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같이 공연을 해아 진짜로? 어한국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 같이 하는 그런, 한 노래. 어, 그런 어. 프로젝트 아. 네가 보내준 거를 같이 들어봤는데 압도적으로 꽂힌 곡이 있었어 음. 그게 이제 일번으로 리뉴이 되어 있는 아. 그런 곡이었는데 그게 왜 좋았어요? 트가 많았잖아 딱 듣자마자 어? 이 노래다 했어요 아 어, 다행이다 저도 약간 안 해본 타입이여가지고 그 노래가... 음 노래가 다행이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작업을 미리 좀 해봤거든? 일단 제목은 샤이걸이야 리돈네 부끄러워 하시네? 어 약간 좀... 지금도 아. 그...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 거 같은데? <웃음> 원래 좀 낯을 많이 가리신 거지금 음 엄청 많이 좋아진... 아 그래? 그가 카톡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음 아예 처음때는 진행을못했어 음 아... <웃음> 가사 내용은 그냥 샤이걸의 러블리함을좀 담으려고 노력봤 음 가이드를 한번어어볼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 o w I d o n 다 쓰고 가사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약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좀 징그러운 그런 느낌이로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여렇게 음. 괜찮지? 가사 여가사보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이 여보, 여보, 여보, 내보 여보, 여보, 아 형이 혼자 쓴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글을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가사를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냥 글로만 나한테 적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네나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도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금 쓸 건데요 주제가 부끄러움이잖아요 샤이걸 네, 낯선 공감 낯선 분. 와 다지 부끄러움을 아 부끄러워 너무 제가 잘 느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좀. 이 글을 보고 이제 가사를 쓴 거예요 <웃음> 대박 아이, 아, 이렇게 해 네, 네. 네. <웃음> 진짜 샤이거리네? 아니, 근데 글을 받았는데, 작가처럼 글을 써서 보는준 거야. 글을 엄청 잘 쓰더라고. 그래서 가서 쓰는데, 별로 안 어려웠어. 글 읽어봐봐. 속으로 읽어봐봐. 좋할거 같아. 잘 쓰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나 어디가 제일 좋아했냐고.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 제발. <웃음> 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가창력 있게 안 불러야 사이것 같을 어, 것 같아서. 음, 약간 동요처럼 불러도 될것 같은데? 그게 제일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 그리고 위도님 목소리랑도 좀잘 어울릴 것 같고. 내가 만든 걸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딱 듣는데, 아, 미도 같다고 생각해서이 약간 노래, 멜로디나 약간 가사가 이런 게. 그때 딱 처음 봤던 미도가 약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난딱그 자리에서 멈췄으 아, 이대로 그냥, 이대로 딱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 내파트는이제 미도 이 들어보고 결정하면 될것 같고 기대는는데 노래 진심으로?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사람이다어울이다니까 진짜 구이걸려니이 <노래랑> <웃음> <어울린다니까. 웃음> 진짜. 진짜 <샤이> <웃음> 어. 근데 왜이렇게조이매졌지이금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아 진짜 너무 작아졌어 <웃음> 왜? 왜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둘이 좀 닮았다 그런가? 아 그래요? 어 그냥 좀 닮았어 같은 꽉이네 얼굴이 어좀 아, 아, 닮았어 입이 동료로... 둘다 튀어나와가지고 좀 아... 비슷하다 <웃음> 음. <웃음> 편곡이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신경을 써줘 음. 그런 부분 그럼 그럼 이제 갈게 응 고생했다 어, 고하셨습니다 연락합시다 네,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귀엽죠? <웃음> 제가 귀엽다고 해도 되나요? <웃음> 착하하신 것 같아요 네. 엄청 일단 뭐저가가지고 응. 뭐를 먹읍시다 네네. 어디 여기야 아. 아. 디 어디 어디 에 연락하면 누가 연락해 회사 회사 가 무슨 얘 촬영 언제 언제 언제 해진아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 더 찍어도 돼요? 씌워도 안 돼요. 돼요? <웃음> 그 저희 초상권은 <웃음> 원희에 언제까지 <웃음> 안 찍으시니? 안, 안 찍어요. 안, 뭐 보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웃음>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어 맛있는가? 아 맛있네요. 되게 건강한 맛이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공연. 개작 응. 깨도 공연. 딱 요즘만 바쁘니까 그만잘 넘어가면 괜찮아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왜요? 이렇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완전 아... 안 바쁠 때는 이런 순간이 약간 부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아... 사는 사람들 보면 몸은 힘든데 그래도 뭔가 또 마음은 좋던데 나는? 아 마음은 안정적인 음... 그런 느낌? 뭔지 알것 같아요 어떤가 나은 것 같아요 행복하면 됐죠 오케이 응. 그때 그건 진짜 합격인 질문인데 리프를 잠시 쉬었다 네. 그 그때는 전체를 쉬면 활동 자체를. 네. 진짜. 음, 어? 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부하가 돼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예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민한 게 너무 잘 보여서 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쉬는 것도.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힘드신거 없었었어요? 나 요즘 힘든 거. 나 서른 두 살인데. 아니. 32년 중에 지금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진짜요? 지금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계속? 어, 아. 이렇게 생각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뭐 아이돌 했을 때부터 생각하면 어. 데뷔한 지한 11년 됐거든. 항상 좀그러게 있었어. 잘 되고 아.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과정이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 요 아? 너무 잘되고 싶어서 아, 아, 아, 아. 요즘에는 과정이 재밌고 재밌다고 느껴질 때부터 좀다파르게좀 잘되기 시작했던 거야 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불씨가 있는 채로 아. 살고 있는 거지 않을까? 아.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네.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안 해?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면 너잘 뭐 하고 있잖아 나 그치? 어... 뭐 달라겠네 이야기 할 곳이 그쵸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부모님한테는 그냥 가은 딸이라? 이생각이 아니면 부모님 부모님 나 그래 생각. 응. 왜? 거의 가장? 아 네, 그럴 수 있지 응. 아. 모니터 속에서 이제 제가 보여지니까 그냥 그것만 보시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 그럼 네가 한번 말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고 어떨 때는. 실망하실까봐. 여태까지 그렇게 잘해왔던 딸이 아니었어요. 맨날 네, 실망만 그렇구나. 하셨던 딸이어가지고 지금의 니를 약간 어.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예, 예, 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어, 거구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응. 그래도 어디 약간 기댈 때가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니가 막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 머릿속이 그렇게 잠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웃음> 내가 느꼈을 때는. <웃음> <웃음> 어. 생각 진짜 좀 많은 타입이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연습도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게 이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게 되고 네. 혼자 삭히게 되고 그러면 은 너무 쓸쓸하잖아 음... 네. 이런 말 실제로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 <웃음> <웃음>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나도 고마워 다요 다 주셨어요? 네 <웃음> 와. 저 500원짜리. 안 되나? 아이고. 나일 못 하네. 네. 잘하세. 아니.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웃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 인형 개 긁어주는 것 같은데 다 썼어요? 아 인형 포기 인형 포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돈 놓고 안 뽑는 것보다 뽑는 게낫다고 그렇죠 두발리살수 있는 돈 아니야? 그렇죠 아, 이게 너무 뜨 어, 어, 이거. 이거 안 되면. 아, 이 아. 이잠깐 오, 저모기 잡았어. 오와와와와 대박. 심각하네. 다타나고 네. 어, 에. 와. <웃음> 나와? 야, 야, 야, 야, 안 맞는데? 야, 야, 야, 야, 야,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거... 야, 야, 야, 아, 어떡해. 다하지 어떡하지? 나 올라가. 내가 차라 <목소리도> 아이돌 같 거. 어. 아야, <웃음> 아우 자채취소를안 해? 아 뭐야? 야, 불렀습니다. 부끄러워 가지고 불렀어요. 잘 찍었다. 아 진짜 아니, 개판으로 찍었다. 어, 진짜 잘 찍었는데? 나어디 진짜 찍었지. 아이 아니, 뭐예요? 아니, 우리 회사에 말해서 쓰지 말아 달라고 해야겠다. 아니 아니요 너무 잘나왔어 <웃음> 말서이걸 못쓰게 해야겠다 왜요? 어, 진짜 잘 나왔는데? 턱선 자,